왔다 와서 진행게 왔답니다. 왔다는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과 후면에서 얼핏 보면 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라디에이터에서 쭉 올라가는 천정 부분이 니언자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원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라디에이터에서 꺾이지 않고 원행을 이루면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구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후륜구동이었는데 었 스타리아는 전륜 베이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력공간도 넉넉하고 성차감 또한 아주 좋습니다 최대한 운전자와 승차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성 기능이 아주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재원을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 부분입니다 스타렉스는 5,150mm인데 스타리아는 5,255mm입니다. 그래서 스타리아가 100mm 정도 더 큽니다. 점포건 스타렉스가 1,920mm인데 스타리아는 1,995mm라서 7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증거는 기존의 스타렉스가 1,925에서 1,970이었는데 스타리아는 토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0 카고는 2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5mm 정도 늘어났습니다 축강거리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야기하는거죠 스타렉스가 3200이었는데 스타리아는 3275mm가 되어서 75mm가 늘어났습니다 엔진행식 또한 crdi인데 스타리아는 디젤,VGT, 스마트 스트림입니다. 이렇게 전장과 규격과 엔진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리아에는 어떤 종류의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는 기본적으로 토르와 카고 라운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카고는 말 그대로 짐차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토로는 바로 여행을 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차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 비즈니스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스타리아의 세 가지 타입의 차량이 있습니다. 토로, 카고, 라운지가 있습니다. 토로도 인성에 따라서 9인성, 11인성, 카고 3인성, 5인성, 라운지 7인성, 9인성 이렇게 또나눠집니다 그리하여 스타리아의 6개 타입의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5인성은 운전석과 동성석 그리고 2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성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에는 각각 2명 그리고 3열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성 같은 경우는 1열, 2열, 3열에 각 2명, 그리고 4열에 3명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인성은 온정석과 동석석에만 2명, 나머지 2열, 3열, 4열은 각 3명씩 앉아서 11인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 휠은 17인치에서 18인치로 되어 있으며, 변속기는 자동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타리아의 여러 가지 형태의 차종 중에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성을 택해서 외장과 내장, 그리고 각종 패니시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성입니다 9인성은 휠이 18인치로 되어 있으며 자동 8단 변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공시 연비는 로 복합연비로 10.3에서 10.8 정도 나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의 9인성 앞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다크크롬, 틴티드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흰 라인이 라디에이터에 있는데, 저것은 러닝라이트로서 데일리 라이트입니다. 주간에만 전원이 들어오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크롬에 그린 보석 같은 졸리 패턴 아주 멋집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릴 형태입니다. 옆모습이 완전히 스타렉스와 바뀐 스타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리아의 옆모습,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디에이터에 있는 데일리라이트 주간에만 들어오는 라이트입니다 휠은 라운지 구인선 같은 경우는 18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석의 모습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2열 3열까지 2명씩 앉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맨 뒤로 가서 트렁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열은 세명이 안도록 되어있고 지금 줄이 있죠 줄을 잡아당기고 폴딩을 할 수도 있고 밑에서 지금처럼 밀었다 당겼다 해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자를 폴딩 할수 있는데 약간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성의 핵심이죠. 바로 이 열의 의자가 지금처럼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의 완전히 바뀐 점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성의 핵심 바로 이 열의 두개의여자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버튼으로 조작을 해서 회전을 하시면 되고 때로는 여자에 앉아서 바깥 모습을 옆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0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버튼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핵입니다 2열과 3열을 서로 마주보고 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옆으로 앉아서 세상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스타리아 라운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와 쪽에, 그리고 아, 클러스터 위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LCD 모니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전석의 어자 높이와 앞뒤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옆에 있는 센터콘솔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커버더가 그 앞쪽에 뒤에 있고, 가운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열에서 컵 홀더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전원 코더, USB 다 가능합니다. 다 밑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을 이용하시는 분도 뒤쪽에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쭉 보입니다. 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도 사실은 두 개의 수납 공간이 앞쪽으로 있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쭉 보시면은 터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버튼 행으로 변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석에 의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주 편의성을 최대한 갖춘 형태입니다. 동성석에 사람이 타서 주무실 때 운전자가 옆에서 조절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편니성을 도모를 해놨습니다 엄청나네요 운전자와 동성자를 최대한 배려한 공간행태입니다 이렇게 도화하는 버튼으로 행 자동으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저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고 또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네요 줄 누르면은 다시 문이 닫힙니다 도안은 버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 아 그리고 윈도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쳐다보면은 완전히 KTX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외부에서 봤을때도 지금처럼 아주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독특합니다 그리고 맨 뒤쪽 트렁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부분에서 앞쪽으로 쭉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맨 뒤쪽 사열이 3인성이고 나머지는 2인성씩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트렁크 부분에 있는 조명이죠. 트렁크에 파라메트릭 픽셀 디지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조명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지금처럼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것도 버튼으로 닫을 수가 있죠. 네 파워 테일 게이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그 공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아 파워 테일 게이트를 오픈하고 클로즈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도하의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도화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올리고 내리는 그 작업을 하는 공간에 뒤의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저 도화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완전히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뒤에 백을치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타렉스의 후속작 스타리아를 쭉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기존의 스타렉스와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구동방식도 후륜에서 전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주 멋진 스타리아로 판청을 하였으면 후면에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은 더욱 스타리아를 멋지게 하였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